사주셔도 되실게요. 네. 소금빵. 그때 그 브레디스 거기서 먹은 소금빵이 진짜.. 원래 이렇게 딱딱한 거야? 네. 어. 내 입만큼 맞았거든. 어, 싫어 원래, 원래 이렇게 어, 딱딱한지나잘 모르겠는데. 선생님 이거 혹시 시멘트인가요? <웃음> <웃음> 맛있어? <웃음> 어 그래? 세로로 자르면 되는 것이다. <웃음> 먹어보겠 색깔은 포도 같다 되게. 아, 왜? 속상해서. 음 맛있다. 음. 진짜네. 아까 얘기한 깍두기 먹음밥. 어떻게 게 운명이다. 먹어야 하는데. 하신가요? 아니요 좋네. 나는 어른이니까 아닌것 같은데 <웃음> 과일, 은 과일, 과일, 과일, 과일, 일 과일, 과일, 과일, 탁실 과게 과일, 과일, 과일, 과 맛? 과일, 과일, 과일, 과일, 과일, 과일, 과일, 과일, 과일, 과일, 과일, 과일, 과일, 과일, 과일, 과일, 과일, 과일 에? 어떻게 이렇게 눈을 땡그랗게 뜨고 발바닥을 왜 저렇게 바닥에다가 냅 뜨고 정말 해삼 같죠? 아이고 더워라. 지금 샤워하고 나와가지고 오늘은 요즘에 잘 쓰고 있는 마스크팩을 소개하려고 브이로그 카메라를 한번봤거든요 얘는 스트라이덱스 패드예요, 초록색.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. 요즘에는 그 폼클렌징도 스트라이덱스 하늘색 폼클렌징을 자주 쓰고 있어요. 시원하고 개운해서. 여름에 쓰기 아주 딱이에요 가격도 저렴하고 제가 사실 마스크팩을 자주 하진 않는데 요즘에는 피부가 쉽게 지치니까 마스크팩을 좀 하고 있어요. 그 중에서도 잘 쓰는 거는 이거 셀퓨전시 쿨링 마스크인데요. 진짜 시원해요. 그래서 더위 많이 타는 분들이 쓰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얼굴을 얼린다고 생각이 될 정도로 차갑거든요. 이그 시트 디자인이 입이 너무 작아요. 이러고 이제 머리를 말리는데 머리를 말리기 전에 요즘에 써보고 또 좋았던 마스크팩 이렇게 소개를 하자면 일단 이거 오가나셀 P플러스 마스크 진정이 진짜 잘 됐어요 그리고 얘 원단이 좀 도톰해가지고 붙이고 있을 때 쉽게 안 마르는 느낌이 있어서 그것도 좋았고 이거 닥터엘시아 안티블렌시 마스크인데 이거랑 이거랑 이렇게 두 종류 있거든요 얘는 수딩이에요 근데 수딩은 솔직히 그냥 무난한 수분 마스크 같아가지고 별 감은 없었고, 이 안티블렘 시 마스크가 진정 효과가 엄청 좋았어요. 막 거칠게 올라왔던 거다 진정되고, 따가웠던 것도 다 진정되고, 상태가 심각하다 싶은 날, 요거 요즘에 잘 쓰고 있어요. 근데 닥터일 씨와 마스크팩은 그 원단이 엄청 얇아가지고 매가리가 없어요. 그래서 붙일 때 자꾸 흐느적거리면서 이렇게 촥! 이렇게 붙더라고요. 사실 사용 기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한 써본 건데 마음에 들었어요. 오늘은 피부가 민감하진 않고 그냥 지쳤으니까 이 쿨링 팩을 하고 힘들어서 머리도 못 말리겠어요. 왜 이렇게 더운 거야? 떼면 이렇게 좀 남아 있는 에센스들이 있거든요. 이거는 그냥 이렇게 잘 흡수시키면 돼요. 흡수되고 나면 이제 유분이 많은 지성피부는 따로 뭐안 발라도 될것 같은데 저는 이 겉에가 약간 이 뽀득뽀득한 이 느낌이 좀 별로여가지고 자기 전에는 이거 닥터지 레드블레미쉬 크림을 씁니다. 이게 좀 보승하게 마무리돼요. 오늘은 이걸 얘기하려고 브이로그 카메라를 해봤습니다. 이거는 이 입으로 와안 해가지고 먹었어야 될것 같은데? 왜? 응. 예. 생각보다 무난하네? 응. 그리고. 야. 맛있어 보인다. 드셔보세요. 예. 왜안 드세요? 이건 뜨거울 것같은 예.